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강릉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대학 시절을 강릉에서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가운 도시인데요 오늘 제대로 여행해보려고 합니다 강릉에 오면 무조건 먹어봐야 하는 것이 짬뽕인데요 사실 몇몇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맛이 없었습니다 현지인들도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현지인 맛집을 알려드릴게요 강릉역 근처에 있는 신짬이라는 짬뽕 전문점입니다 신짬은 센 불에 빠르게 볶아 불맛을 살린 곳인데요 여기는 천일염을 사용해 쓴맛을 줄였습니다 국물 맛은 시원하면서 얼큰하고 담백하면서 중독성이 강한 국물 맛을 자랑하는데요 먹자마자 바로 공깃밥 추가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짬뽕 순두부는 짬뽕 안에 순두부가 들어가는데요 강릉 순두부는 몽글몽글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물 맛은 짬뽕이랑 다른데요. 더 담백하고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참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탕수육은 엄청 바삭한 전통 탕수육인데요.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따뜻하고 간장소스에 찍먹하면 감탄사 연발합니다. 짬뽕하고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짬뽕 맛집은 다 다녀봤는데요 여기처럼 신선하고 잘하는 집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양도 푸짐하고 먹고 먹고 또 먹고 싹쓸이해서 먹었습니다 아 참고로 공깃밥은 무료입니다 밥도 먹었겠다 바다 구경을 갔는데요 경포대보다 주차하기 편한 안목해변에 왔습니다 안목해변에는 강릉항에 주차할 수 있고 커피거리도 같이 볼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겨울 바다를 보러 가면 거대한 파도를 볼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잔잔한 파도이지만 이날 만큼은 특별한 파도를 볼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파도를 보면 자연은 신기롭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커피거리를 걸으면 이보다 좋은 낭만이 없습니다 너무 추우면 바로 커피숍 들어가면 됩니다 안목해변에서 경포대 방향으로 해안도로가 있는데요 소나무 사이로 바다를 보면서 드라이브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달리면서 풍경을 감상해보는 맛이 있습니다 쭉 해변을 따라 돌아 나와서 경포호 주차장에 가시면 됩니다 경포호는 거대한 호수인데요 한 바퀴 도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물고기들이 점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주변 갈대를 보면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책하면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잠시 쉬러 카페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카페는 초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콥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초당은 강릉에서 순두부로 유명한 곳이고 여기 카페 옥상에서 주변 초당 순두부촌을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커피도 먹고 구경도 하고 아주 좋죠. 카페 구조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테리어가 신기합니다. 올라가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고 뭐, 뭐, 뭐, 뭐, 싶다는 생각을 하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중앙시장에 들렸는데요. 중앙시장에는 닭강정을 판매를 합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닭강정 말고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오징어 순대도 생기고 다양한 먹거리가 생겼어요. 수산시장에도 해를 해주는데요. 집 가기 전에 꼭 들려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 거기로 사자. 오늘도 알차게 여러분들과 강릉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